6장입니다. 주거 위생 관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주거 위생이라는 것은 우리 주택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자,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주택의 주택이 보건학적으로는 자,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나 대지에서 보시다면은. 뭐 환경은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오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형으로 봤을 때는 작은 언덕의 중복 중턱 얘기입니다. 작은 언덕이 있다면 그 언덕의 중턱 정도에서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지질은 삼투성 건조 견고한 땅위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이럴 것 같으면 물이 빨리 이렇게 빠져서야 됩니다. 그 다음 지하수위도 지표면 아래 한 1.5m 가능하다면 3m 이하 저쪽에 지하수가 위치를 해야만 좋은 대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옥 가호, 가옥에서 우리가 느끼는 안정시 나체시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쾌감대를 느끼는 온도가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은 기온은 한 27에서 28도씨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쾌적한 느낌을 느낀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보통 차기시에는 온도가 17 내지 한 18도 정도일 때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60에서 한 65% 그 다음 이건 취침 시에는 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취침 시에는 만약에 두꺼운 침구를 사용을 한다면은 온도는 한 14에서 16도씨. 온도를 같으면 12도씨에서 한 14도씨. 그 다음 만약에 침실에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해야 된다.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호흡계 질환이 우려된다. 그러면 10도 이하는 난방이 필요하다. 자 이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 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냉방이 필요합니다. 자 10도, 26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침실은 어떤 설비 조건을 갖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냐. 한 사람이 에, 침실 면적은 4제곱미터. 4제곱미터. 그다음 침실의 최적 그러니까 부피로서는 10제곱미터. 10제곱행 13제곱미터. 그러면은 침실 면적이 4제곱미터다 같으면은 2m, 2m, 가로 세로 2m는 되어야 되고 그러면 높이는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0제곱미터니까 높이가 2.5m입니다. 이게 왜2 5 m 냐면 여러분 건물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2.5m입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침실면적이 만약에 4제곱미터가 된다면 은 높이가 2.5m 되면은 침실 최적은 1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침실의 적정기온은 1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병실에서는 온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자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좋겠다. 그 다음 주택에서는 가능하다면 자연조명을 이용 할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 빛이 하는 역할이 우리 피부도 튼튼하게 해주고, 뭐 장기 기능 그다음에 식욕 부진 또 해소해주고, 뭐 적혈구 해모글로빈 양도 증가시키고, 구루병 예방 및 살균 작용도 해준다. 빛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줍니다. 그다음 일조 시간이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기는 6시간 이상이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빛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창도 방향을 잘 맞춰야죠. 자, 거실 및 기타 방은 남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작업실은 북향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조명이 필요하면은 조명을 비추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창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아, 바닥 면적의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이걸 퍼센트로 나, 나, 나타내면 약 15에서 한 20%입니다. 그러니까 창도 어느 정도 바닥에 5분의 1에서 17분의 1 정도 되는 창의 창이 있어야만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면적도 이런 조건을 요구합니다. 바닥 면적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1 15에서 20%입니다. 그 다음, 거실 안쪽이 너무 창에서 멀어버리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창틀의 그 뒷부분, 그러니까 창틀의 그 윗꼭지에서 빛이 그러니까 창틀 높이의 1.5배 이상으로 좀 멀어져 버리면 빛이 들어가질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틀 높이의 1.5배 이내로 안쪽 길이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 창은요. 자, 이렇게, 세로로 길게,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을 받아들이는데 좋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세로로. 자, 그 다음, 빛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차광, 빛을 차광을 하려고 그러면은, 색깔은 무슨 색깔이 가장, 검정색이 차광률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자색, 남색, 적색, 뭐 녹색, 황색, 백색, 창은 차광이 거의 잘안 되죠. 자, 이런 차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색깔에 따라서 차광할 수 있는 차광 할수 있는 차광율의 차이가 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그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연 채광의 조건 방금 얘기했습니다. 창에, 창이 동일한 면적 창일 경우에 가로형보다는 세로로 길게 하는 것이 자연조명에 좋다. 그 다음, 조명도 밝기는 무엇으로 측정하냐? 조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조도계 단위는 룩스입니다. 자, 룩스. 자, 룩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 조도계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인공조명을 하던 자연조명을 하던 우리는 지금 형광등을 통해서 자연조명이 아니고 인공조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이 조명종류를 이렇게 직접조명, 간접조명 그 다음에 반간접조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직접조명은 조명기구 빛이 바로 이렇게 쪼여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그다음 직접 조명은 조명 효율은 큽니다. 직접 빛이 잘 쪼여지니까. 그런데 현휘를 일으키고 강한 음영으로 불쾌감, 눈을 눈의 피로를 일으킨다. 이게 뭐냐 하면 현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자 눈을 감고 있다가 아니면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빛으로 바로 나오면은 우리 눈이 어때요? 굉장히 부시고 피로감을 느끼죠. 그걸 현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감을 직접 조명은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간접 조명은 이제 직접 빛이 아니고 반사된 빛을 이용을 하는 이런 형태. 간접조명이 바람직하다 얘기고 그 다음 간접조명이라는 게 아래쪽에 인공조명이 간접조명인데 자 간접조명은 주간조명은 야간에 한 1.5에서 2배 정도 밝기로 조명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 광선은 어디에서 쪼여주는 것이 좋냐 하면 은 좌측 상방 혹은 좌측 후방에서 비춰주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 부적당한 조명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납니다. 자,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 피해가 에, 조도가 낮을 때 근시를 일으킬 수 있고, 뭐 조도가 부족하거나 현이가 심할 때는 에, 피로감을 줍니다. 그다음 안구진탕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부적당한 조명하에서 안구가 상하좌우로 막 흔들려 버립니다. 진탕되는 이런 현상에 주로 탄광부 이런 쪽에서도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구 진탕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정광성 안염을를 일으킨다든지 백내장을 일으킨다. 이게 주로 용접공이나 고열작업자에게 뭐 기타재해 발생도 일으키고 작업능률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지금 보이는 자, 이것이 조도계입니다. 자, 조도계인데 자, 인공조명을 할때 일반 조명기준을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조명기준을 세면장 화장실에서 60에서 150 룩스 식당 강당에서는 150에서 300 룩스 교실 복도 실험실에서 지금 300룩스. 그음 정밀 작업을 한다든지 도서관에서는 600에서 1,500룩스. 자, 지금 교실 복도 실험실에서 300룩스 정도가 지금 나오나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빛이 감지가 돼 가지고 룩스 값을 지금 디지털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냐 하면은 550 550룩스 정도 나와요 550룩스 정도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 얼마 정도 나오냐 139룩스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난방에 대해서, 앞쪽에서 또 온도에서 나왔습니다. 10도 이하가 되면은 난방을 해야 됩니다. 난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2도입니다. 자, 침실은, 아 3도가 낮아가지고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로 침실은 관리를 하면 적합합니다. 거실은 18에서 20도 욕실은 20에서 22도 병실은 조금 더 높습니다. 병실은 우리가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3도가 높아가지고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침실은 우리 적정 실내 온도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3도가 낮고 병실은 3도가 높고. 자, 그 기준을 적정 실내 온도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 3도 높고 침실은 낮고 병실은 높고. 자,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적정 속도는 40에서 70%인데 앞쪽에서는 우리가 약뭐 60에서 뭐한 뭐 65% 얘기가 되었는데 그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어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방을 해야 될 때, 아까 얘기했듯이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은 난방을 해야 됩니다. 자, 난방할 때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얘기입니다. 국소 난방. 그러니까 실내의 여론을 직접 두는 경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난방은 공기조절법이나 뭐 온수난방법이나 전기난방법이나 지역난방법 같이 어느 한 곳에서 각 방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난방을 공급해주는 형태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역난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학원 병원 등 건물에, 건물 전체를 하나 이제 관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여기에 화력발전소는 없지만은, 성소공단에 여기에 보면은, 그이 지역을, 이 전체의 지역을 난방을 해주는 난방, 공급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지역은 전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이 지역 난방이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해요. 응? 그 어떻게 뭐 여름 겨울 내내 이렇게 뭐 아주 따뜻하게 살면서도 그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역난방 그 다음 냉방은 26도씨 이상일 때 냉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내지 7도 이내로 차이가 나게 냉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10도 이상의 차이, 온도 차이가 날 정도로 냉방을 한다는 건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몸이 10도 정도 이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이런 상태에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냉방이 26도 이상일 때는 냉방이 필요한데 실내외의 온도 차는 5 내지 7도 이내로 유지하면서 냉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냉방에도 역시 뭐 국소냉방법이 있고 중앙냉방법이 있다. 자, 있다. 그 다음, 환기 문제입니다. 자, 환기는 가장 좋기는 자연 환기 방법을 쓰면 좋겠지만, 자연 환기가 안 된다면은, 어떤 강제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환기시킬 때 자, 환기량을 얼마를 해야 되고 몇 번을 환기를 시켜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실내에 지금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을 측정을 한다면 그 값으로부터 자, 이렇게 필요한 환기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K, 라 e K는 한 사람이 한 시간당 호출해내는 CO2량입니다. 약 21리터에 해당되고요. 이걸 C분모의 C0는 실내에 있는 그 우리 CO2 농도 한계점이 환기해야 될 것이 바로 CO2 0.1% 1000ppm, 1000ppm 이상이 나오면은 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 공기는 신선한 공기는 이산화탄소 함량은 0.03%입니다. 일반적으로. 300ppm이에요. 그러니까 1000 0.1% 이상 되는 공기를 신선한 공기 이산화탄소 함량 0.03%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그 교체되는 교체해야 되는 양은 이와 같이 C0에서 C 값을 빼주고, 그걸 K 값을, K 값을, K 값을, C0-C 값을, 값으로 나누는 이 계산식에 의해가지고 필요한 환기량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몇회몇분 뭐 만에 또 환기를 아니면 몇 시간 만에 환기를 해야 될지 환기 횟수도 이론상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할때 환기를 할때 자연 환기를 해야 할때 종류가 중력 환기라는 방법인데 다시 말해서 중력의 실내외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는 공기의 밀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도차에 의해가지고 환기가 되는 걸 이걸 우리가 중력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풍력환기, 풍향의 온도차에 의해가지고 환기되는 걸 풍력환기라고 자연환기의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강제적으로 인공적으로 환기시키자. 인공적 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공기 조절법,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환기시키는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흡입식, 그러니까 배기식 환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기식,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환기를 시키는데 여기는 동력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에너지 없이 자연적으로 환기가 될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 그래서 인공환기법에서는 동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다음 자,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기준 항목 열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이거 그다음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다섯 종이 있고요 권고 다섯 종이 있어요 그리고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측정 항목 여섯 종이 있습니다. 자이 종은 문제에 자주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조금 기억에 담아 둬야 되겠는데, 우선 실내 오염물질 기준 항목 10가지를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 그 다음, 일산화탄소. 자, CO, CO2. 됐습니까? 그 다음, 질소, 산화물의 이산화질소. 이산화 질소. 자, 이산화 질소. 그 다음, 미세먼지. 미세먼지 PM10입니다. PM2.5가 아니고 PM10입니다. PM10. 10 마이크로 이하 미세먼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 다음 포름알데하이드. 자, 포름알데하이드 이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 포로말린 그러는 방부제로 쓰는 물질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 그다음 라돈, 휘발성 유기물질, 성면 오존. 자, 이열 가지. 10가지 중에 자 이거 중에서도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5종입니다. 자 이거는 10가지 중에서도 5가지로 축약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지켜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5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말다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 이거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서도 다섯 종의 포함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CO2, CO, 그다음 포멀데이드,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그다음 권고 기준이 다섯 종이 있습니다. 권고 기준, 권고 기준은 아까 위에서 열종 중에 남았는 거 나머지 다섯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종 중에 유지 기준 다섯 종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다섯 종이 있고, 그다음에 권고 기준 다섯 종이 있다. 그다음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측정 항목 여섯 항목. 자, 첫째 나온 게 보말다이드. 그 다음, 벤젠, 토로엔 에칠벤젠, 자이렌, 스틸렌. 자, 이 여섯 가지인데요. 포말드하이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없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어, 자, 벤젠, 에칠벤젠. 같은 벤젠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이렌, 스틸렌, 젠엔 렌, 젠엔렌 붙어 있는 거,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여섯 종입니다. 뭐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다음 에, 수영장 위생에 들어갑시다. 자 수영장 수영장이 크게 나누고 천연 수영장 다시 말해서 자연 수 수영장 인공 수영장으로 나눴다. 뭐 인공 수영장은 우리가 풀장이라고 보면 되시고 자연 천연 수영장은 뭐 하천수, 호수, 강물, 바닷물 자 이걸 우리가 천연 수수 수영, 수영장으로 구분을 했다.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어떤 감염될 질병 종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익히 식품 위생이라든지 뭐 위생 환경 뭐 위생곤충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언급이 된 부분일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수인성 질환으로 이질, 장티푸스, 장내 세균, 기생충 자, 이런 것들, 분변에 의한 기생충입니다. 수형 복으로 쓰는 고초균, 그다음 객담에 의해서 결핵 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형태. 자,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피부에서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임질 사상균, 환농균등 피부 트라우을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다음 안질에 트라코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안질 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풀장을 갖다가 형태를 크게 이게 환수식, 일수식, 순환식 이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환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일시에 담아가지고 계속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죠. 그 다음 일수식은 풀장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넘치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일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위에 환수식 보다는 그래도 좀 위생적이겠죠. 그 다음, 순환식 있습니다. 이거는 펌프를 이용해서 여과시키고 소독시키고 투입하고 이렇게 펌프 여과 소독 이런 순환 사이클을 돌리면서 자, 운영하는 풀작입니다. 가장 위생적인, 위생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천년 수영장의 수질기준이 나옵니다. 수질기준이 자 100cc인데 cc용 단어 쓰지 마시고 밀리리터로 바꾸세요. 100ml당 100ml당 대장균수를 기준으로 자 A급, B, C, D급으로 나눴는데요 자, 0에서 50 개가 존재한다면 A급이다 그 다음에 51에서 500개 존재한다. B급이다 501에서 1000개 C급입니다 D급은 1000 이상 1000 이상은 해수욕장으로 사용불가 자 그러면 50, 500, 1000 A, B, C D 5 0 500, 1000, 1000 이상 D급 사용불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수영장 욕조에 수영장 욕조 수질 기준에 따르면 pH가 5.8에 8.6 그 다음에 탁도는 1.5 Ntu 이하 KMNO4 과만간산 카륨 소비량은 12mg per l i t r 이하 12mg/L를 단위는 ppm 단위와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2ppm 이하. 일반 세균은 ml당 200 이하. 대장균 자, 다섯 개 5개, 10ml당 다섯 개를 검사해서 양성이 두 개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그 다음 유리 잔류 염소를 갖다가 0.4에서 1ppm 유지를 시켜라. 잔류 염소는 1ppm 이상으로 유지시켜라. 단 오존으로 사전 처리했다면 유리 잔류, 잔류 염소는 0.2ppm 이상, 잔류 염소는 0.5ppm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수온은 22도 전후고요 입욕 한계가 1인당 2.5 세제곱미터 2.5큐빅미터 그 다음 수영장 욕수는 1일 3회 이상 예과기를 통과해서 해라 통과하도록 해라 그 다음 물이 어느정도 청명한지를 직경 15cm 흑색판이 흑색판이 예, 자, 흰 바닥을 배경으로 이렇게 바닥에 뒀을 때, 자, 제일 깊은 곳에 뒀을 때, 9m 거리에서 명확히 볼수 있는 정도로 물이 청명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원수의 화학 및 세균학 검사는 수도법에 따라가지고 수질 검사 규칙에 의해서 검사해라. 그다음, 바닥 경사는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경사를 유지해라. 야간 수영장 조도는 1 6 0 6 m 이상을 유지해라.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목욕탕 시설을 봅시다. 자, 목욕탕 크게 나눠가지고 일반탕이 있고 특수탕이 있습니다. 일반탕은 공동탕이나 가족탕 얘기고 뭐 특수목욕탕은 증기탕이나 한증막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특수목욕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온천이 있고요. 여기에 감염될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질병 피부병, 안질환 방광염, 뇌, 빈혈 심장병, 요충, 질 트리코모나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목욕탕의 수질기준도 명확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원수 및 원탕수가 있고요. 해수의 원수 및 원탕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 에, 해수 경우에는 pH 7.8에서 8.3, pH가 일반, 해수가 아닌 일반 물의 목욕탕물은 5.8에서 8.6, 해수는 7.8에서 8.3입니다. 그리고 해수만 본다면 총 대장균 및 대장균구는 해수에서 100ml당 1000개 이하 요구조건입니다. 그 다음 COD는요. 원수에 2ppm이야. 욕조수에는 4ppm이야. 해수원수에 대해서는 뭐 색도, 탁도, KmNO, 과만간산, 카륨 어? 소비량,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고요. 그죠? 나머지, 자, 여기에 욕조수에서는 이제, 자, 색도, 색도는요, 5도 이하, 원수, 원탕수 얘기입니다. 탁도, 1NTU 이하. 욕조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이, 1.6NTU. 과만간산칼륨 소비량이 원수는 10ppm 이하 욕조수는 25ppm 이하 그다음 총대장균 및 대장균군이 100ml당 원수 원탕수는 불검출입니다. 욕조수는 1ml당 1개 이하 자, 이 요구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욕조수를 순환해서 여과시켜야 될 경우 수질관리 기준 자 나와 있는 거를 보시고 그다음 목욕장 목욕장 탕의 위생관리 뭐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의 상식 수준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되 자 목욕 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된다. 매월 1회 그 다음 뭐 탈의실 옷장 뭐 이런 것들은 매일 1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그 다음에 수건 가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빛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한 것과 안한 것을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한 빛은 소독해야 한다 자, 이런 요구조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발한실 안전관리입니다. 자, 온도계를 비치해야 되고요. 발한실 안과 밖 입구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욕을 주의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붙여야 한다. 자, 뭔 내용을 붙여야 되냐? 하면. 첫째.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혹은 전신세약증세 어린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이번 수축기 혈압이 1 8 0 m m Hg. 고혈압 환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인 사람. 그 다음,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 홍조증 환자. 그 다음, 노약 임산부 고혈 환자 및 중증 심장병 환자. 술을 마신 후두 시간 이내 사람, 출혈을 많이 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삼가해달라, 이런 안내를 붙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조명 환기 보시면은, 자, 발한실 휴게실, 탈의실, 접대, 이런 계단 및 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집 직접 이용한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휴게실, 목욕실, 세면시설 조명도는 50, 아 40룩스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명도가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 온천 온천이 자, 25도 미만이면 냉천입니다. 냉천이에요 온천은 34도에서 42도 온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42도 이상은 고온천입니다 25도에서 34도까지는 미온천이라고 자, 냉천 25도 미만 미온천 25도에서 34도 온천 34도시에서 42도 42도 이상 고온천. 자, 수질 기준. 일반 세균은 30에서 1100 most probable number. 대장균 20에서 1700 mpm. 자, 수질 기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의복. 아, 우리가 체온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해충으로부터 신체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뭐 미적 표현 나타낸 사람도 있겠고, 뭐 사회생활에 어떤 표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의복도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쾌적함을 느낄 느낄 때, 옷을 입고 있는데 의복에서 안정할 때와 우리가 걸어갈 때 보행시. 기온이 우리가 쾌적함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32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입니다. 보행시는 2도가 낮아요.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 50 플러스 마이너스 10 공기 흐름 기류 초당 10cm 이하 보행시는 온도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 45도 45 플러스 마이너스 10% 기류 초당 40cm 정도가 아주 쾌적함을 느끼게 하는 조건이다. 그 다음 자 의복재료 및 위생상 성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열 전도성 열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열을 잘 전해준다. 열을 잘 전달해준다. 가장, 목면 마직이 가장 열 전도성이 좋고요. 그 다음이 견직물이고요. 동물 털열 전도성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함기성은 거꾸로 모피 가장 함기성이 높아요. 모직 목면 마 마직 그러니까 열전돈성과 함기성 거꾸로죠. 그 다음 통기성 공기가 잘 통하는 마 견직 모직 견, 견직 그러는 건 실크 얘기입니다. 누에 누에로 만든 실크 모직 그 다음, 방한역 단위를, 자, 열차단 단위인데, CLO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1CLO가 기온은 21도씨, 온도, 아니, 습도 50%, 기류 공기 흐름, 흐름 초당 0.1m일 때, 신진대사율 시간당 제곱메타당 50kcal일 때, 그때 피부 온도 33도, 92도 화씨 유지 되는 이 상태를 1CLO 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적 방한력은 4.5CLO가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방한화는 2 5 c l o 성능을 가져야 되고 방한장갑은 2CLO 보통작업복은 1CLO 정도입니다. 그 다음 기온이 8.8도 내려갈 때마다 1CLO 피복을 더입어줘야 더 된다. 1CLO 8.8도 하강할 때그 다음 흡습성은자 동물털이 28%로 가장 높고요. 다음 실크 견사 17% 목면 및 마직 12% 그래서 흡수성은요 인조섬유가 가장 흡수성이 좋고요 그 다음 식물성 섬유고 그 다음 동물성 섬유입니다 의복이 의복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일광소독, 일광소독. 빛을 이용한 자외선에 의한 살균에 의한 살균소독. 그 다음에 열탕소독입니다. 자비소독이라고 얘기하는 자, 자가 자비, 자비. 이게 일본 말인데, 삶을 자, 자고요. 끓일, 끓일 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삶고 끓여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도시에 물에서 뭐, 삶고 끓여버린니다한 30분 그 다음 약물 소독 방법으로 페놀 석탄산 3%에 20분 을 소독하는 방법 그 다음 나온 것이 고압증기멸균 오토크레이브 그러는 방법 121도씨에 15파운드 압력으로 20분 이상 그 다음 세탁법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마쳤습니다. 이어서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